네 수면 건강 연구소 청풍 소장입니다. 네 음, 구별 우리가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오늘은 바로 구강 장치입니다. 입 안에 착용하는 장치인데 용도가 무엇냐? 어떤 치료를 합니다. 그 무슨 치료냐?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합니다. 잠을 자면서 숨을 안 쉬는 사람들, 아, 예안 쉬는 죽은 사람이겠지만, 가끔씩, 뭐, 한 시간에, 뭐, 서너 번부터, 뭐, 수십 번, 수백 번까지 숨을 안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강장치를 사용하는데, 자, 제대로 된 제품이 어떤 거냐, 라고 하는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. 자, 구강장치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띄고 또 그걸 읽고 아, 또 그냥 선입견이 생깁니다. 자, 그렇다면 대부분의 구강장치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는 뭐냐? 치아가 아프다. 턱관절이 아프다. 이물감이 심해서 불편하다. 또, 그리고 효과가 별로 없다. 이겁니다. 자, 그러면 왜 그럴까 를 보면 저는 단언한 건데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지 못했다 즉 잘못된 제품을 사용했다또 하나는 아 사용자가 원래 치아가 안 좋다든지 똑같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거나 뭐구강장치가 해당이 안되 안되는 사람인데 억지로 했다거나 뭐 이런 사용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저는 90% 이상은 잘못 만든 제품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정적인 글은 다 잘못 만든 제품을 쓴것 때문인데 억울한 거죠. 저로서는 아니 잘 만든 제품은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. 만약에 있어도 이런 문제가 없을 때까지 맞춰주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맞춤장치입니다. 뭐 불편하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. 끝까지 이런 문제가 없게 다 만들어주는 것이 구강장치의 어떤 역할이란 거죠. 그래서 어, 양압기와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. 뭐 어떤 제품을 쓰는게 쓰는 좋냐 그게 아니고요 문제가 없을 때까지 맞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경험과 지식과 기술이 같이 맞춰 줘야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뭐 간단하게 재밌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커피 믹스 뭐 엄청나게 맛있죠 근데 커피 믹스 맛이 다 똑같진 않아요 누가 타는지에 따라 다르고 어, 또 어디서 마시냐에 따라 다르고 물이 얼마나 됐느냐 무슨 물 맛이 어떠냐 어쨌든 아주 이렇게 단순한 것도 느낌 맛 느낌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응? 이런 구강장치가 효과가 있다 없다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. 커피 믹스가 맛이 있다, 맛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구강장치는 28개 치아에 맞춰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금리 하나 만든 것보다 더 변수가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저희 회사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회사는 4년차가 되어야 비로소 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평가를 하게 됩니다. 그 보조만 하죠 보조 3년 동안 합니다 자 4년차가 되면 자, 테스트를 위해서 자 본인의 장치를 만들어서 착용해보고 잠도 자보고 며칠 이제 써봅니다 그러다 보면 허 이걸 끼고 사, 고객들이 잠을 잔다고 이제 생각해보면 불편하면 안 되겠다는 것인데 절실하게 몸으로 느끼겠죠 그래서 이거 저거 고민하면서 스스로 만족한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실력을 연마합니다 자 됐습니다 저 이정도 되면 괜찮을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2단계 평가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의 모델을 저의 구강을 복제해서 제거 장치를 제작하도록 합니다 웃겨보면 알수 있죠. 그래서, 어, 이 정도면 되겠다. 아직 멀었다. 뭐. 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실전 테스트로 넘어갑니다. 실전. 실전은 딴게 아닙니다. 아...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요. 실제 술제...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을 수가 없어요. 이건 뭐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한땀한땀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? 그야말로 한 사람을 일인을 위해서 한 사람이 또는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 이런거죠. 최종평가는 이제 직원의 어, 사용자들에게 하나는 오리지날, 원래 출고되는 제품, 정식 제품이고 하나는 이제 테스트용 제품을 고객에게 이 드리죠. 이것도 해보세요. 이것도 해보세요.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. 그러면 고객은 그냥 두 개를 껴보고 비교를 합니다. 어떤 게더 착용감이 좋으신가요? 했을 때 자, 오리지널 제품을 예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좀 뭔가 불편해요? 라고 하면 탈락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래서 어뭐 이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? 뭐 비슷합니다. 라고 하는 평가가 10명이 나와야 됩니다. 이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요. 아주 쉽지 않고요. 여러 변수들을 다 경험해야 되는 아주 어, 훌륭한 평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, 이거는 감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격화도 안 되고 뭔가 참참안 돼요 이게 대량 생산 할 수가 없어요 네. 어쨌든 어, 세계 최고의 프로 선수들도 매일매일 훈련을 하며 감각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 전문가들도 그렇게 부단한 훈련을 하고 연말 합니다.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뭐 어쩌다 한 번씩 뭐한 달에 하나, 뭐두 달에 하나 이렇게 해 갖고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아무나 하면 안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전문적이다라고 하면 정말 그것만 해야죠. 그래서 참 수많은 노력과 학습과 이런 인구의 시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입니다. 구황장치는 아프면 안됩니다. 불편해도 안됩니다. 효과는 좋아야 합니다. 이 세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구강장치라는 것입니다. 이게 안되면 제대로 안된거고 잘못 만든 겁니다. 이게 아니면 잘못 만든거 제대로 만든 제품을 써야 제대로 효과도 보고 잘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안타까운게 말이죠 이거를 직접 해보고 전는알수 없다는 거죠 아뭐 집에서 가깝다 뭐 가격이 싸다 뭐 그게 그고지 하고 뭐 아무데서나 하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요어 10년을 써야 됩니다 10년 취소한 10년을 써야 되는데 제발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제품을 하셔서 제대로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링크 어, 여기 밑에 어, 링크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. 여기를 클릭하시면 몇 가지 설문이 있고요. 그 설문을 작성하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아드립니다. 네, 이상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